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규제혁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전 좌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공직자들은 나라님들은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갖다가 올가면너 법을 많이 만들어서 규제를 만들어서 건설 건설 건설공사 사업 허가업을 낼때 규제의 잣대를 대려되고 시간 끌게 합니다. 많이 없어졌을 만은 그래서 검은 돈을 받기도 하고 향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죠. 그러나 상존합니다. 국민 생활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적절한 거 필요하죠 자동차에 해 그런 그 신호등 또는 교통법규 적절한 법은 필요합니다 규제가 그러나 사업을 하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체들하고 경쟁해야 될 이런 업체들에게 규제를 하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쓰고.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미국은 규제 한계를 만들면, 법을 하나 만들면 꼭 한계를 없애야 된다. 영국도 규제 총량제를 만들어서 원인 원아웃, 한계의 새로운 규제 법을 만들면 원하웃 한계는 없앤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면 세계를 없앤다. 이렇게 선진국들은 국민 생활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없애고 마음껏 사벌할 수 있도록 팔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무줄 잣대를 대고 일부 공무원들이 당신은 돼. 어? 당신은 안 돼. 이 기업은 되고 저기면 안 돼. 라는 재량, 행정재량권의 남용, 남용으로 기업의 일을 할수 있도록 북돋도주고 돕는 게 아니라 특자를 잡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혁신가들과 발명가들과 사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내에 정치권과 국회와 행정부와 많은 지방단체들이 자 뒤파쳐줄 수 있는 그런 신종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C7 C5에 들어가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불란서와 어깨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지 정부의 자금으로 일자리는 한계에 있다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규제 효파에 대해서 절실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